중국에서 먹는 재료들 개구리, 닭발, 비둘기, 해마, 진네 메뚜기, 악어, 전갈, 참새, 새끼돼지, 상어, 지느러미, 곰 발바닥, 제비집, 원숭이골, 새끼지, 고양이, 토끼, 코브라, 물장군, 불개미, 개미, 자라, 거북이, 귀뚜라미, 두꺼비, 바퀴벌레, 박쥐, 모기 눈알 등등